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토인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어떤 환란 가운데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여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의인 그리토의 의 안에서 저들의 위치와 신분과 사명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교회 아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강절, 강설 때 하나, 하나님이 그 우리를, 우리, 우리의 의의를 덧입혀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아 23장, 예레미아 그 33장에 내용 중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두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의를 준비하셔가지고 계시하시고 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웃음> 이로 보건대 바울이 논중하고 있는 도리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리토인들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 과제의 기초이며 모든 신앙 행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이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안에서 이 사, 그 사망의 왕로로 사는 세상 속에서 <웃음> 생명의 왕노로 타는 삶을 살수 있게 됐다. 이 로마 케톨릭에서는 또 로마 케톨릭하고 무법주의는 서로 연계된다 그랬죠. 양 극단은 서로 통한다고. 로마 케톨릭은 율법주의잖아요. 그리고 반법주의자들, 무법주의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리신다. 이렇게 교조적으로 생각하고 어, 그, 그 뒤에 왕노릇 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할수 없는 것은 할할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 무법주의자들은 하지도 않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것들을 하지도 않고. 어, <웃음>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로마 캐톨릭은 의가 주입이 됐다 그래요. 주입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옛 사람에게 주입이 됐다. 근데 주입이 된게 아니에요. 선언이 된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입이 된게 아니. 전가라는 것은 주입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리를 대충대충 대충 생각하여 말씀의 작용적인 실천을 구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탱해 간다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하여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부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도인의 진정한 겸손은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만 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 이제, 껍데기로만 개혁주의고 칼빈주의를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더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줄 알아요. 자기는 좀 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여하게 살아가는 줄,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그렇게 안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알미니안들이에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겸손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진 못하고요. 주님 앞에서 겸손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도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걸 겸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신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그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기만적으로 자기 앞에 보장된 걸로 생각을 해도 주님 앞에서는 배제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도리를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도의 개시와 성신의 능력으로 그의 인격 안에서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아 자기를 부인하며 그 말씀의 실천적인 능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전했습니다. 교조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요. 참으로 바울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도리들을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표현해 낸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인 신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상적인 신자들, 어린아이들이나 뭐 정신 바, 지체자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면 참 악한, 것, 악한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의 진리체계로 이해하여 점점 풍성하게 전인적으로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구원하 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절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우리의 그 거듭난 이성을 존중하셔서 우리가 그걸 잘 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담한 자로서 그 은총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질 때그 실질을 구체적으로 누리려는 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나 뭐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어원적으로 분석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 그, 지역, 말단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지상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지상의 언어의 한계와 제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다. 인간의 어법으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그, 자기가 조금 더, 아, 반짝반짝한 머리로 그런 걸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전,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을 누려서 표현해 내는 것이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홍정 목사님께서 어원학과 성경신학 그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해주셨어요. 그것은 본인의 그냥 주장과 논리적인 체계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성신으로 깨우쳐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냥 어원적으로 뭐 히브리어 헬라 어원적으로 국문적으로 그 뭐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고그 그렇게 지엽 말상적인것 가지고 그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의 내용을 그걸로 다 변증하려고 하면 이게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신학의 핵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6장에서 8장에 걸쳐 자세히 펼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인 그리토와 연합된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개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로마서 전체 해석을 그르칠 수 있다. 먼저 이 난해한 본문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논리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믿음의 의의를 성신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 구약성경의 증거와 예수 그리토와의계시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완벽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본문의 정확한 해석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신께서 깨우쳐주시면 이게 그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잘 이해되고 잘 풀어지는 거예요. 어거지로 푸, 푸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풀면 억지해석이 돼서 억지적용이 나오죠. 아전인수적인 그런 성경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그 구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초두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인간의 그 타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의 죄, 죄책의 보편적인 사실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자비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능력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효과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언급했는데 이제 그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에 의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허상을 들추어내서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의 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의 공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입증한 거죠. 저들 아브라함의 후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신행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런 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 지적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어서 어, 바로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 또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아심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결과를 누렸습니다. <웃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누렸다는 게 누릴 게 아니고요. 누렸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는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5장 이전까지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법정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살펴본 것이고. 오장부터는그 실제적인 적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그리토의 대표적인 원리를 가지고 죄와 의에 대해 유비, 유추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많은 이에게 그 효과가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증은 지금까지 그가 말한 주제의 중간 결론이고 앞으로 그 내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연결 부분이 됩니다. <웃음> 죄 아래 있는 자들과 그리토의 의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의 정체성을 아담과 그리토의 대표성의 원리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완벽하고 정확한 해석은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의 완전성과 확실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과 세상의 흉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그 주님께서 그 의의를 준비하시고 그 의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을 그 덮어주는 것이고 세상이 그 정죄하는 곳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이 괴와 사망의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역할이 오실자의 표상, 그 전범이라는 말이고 그 모형이라는 말인데 그 상징적으로 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15절 이하 17절에서는 아담과 대조적으로 그 그리토의 은혜의 특징을 최상급으로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에 그, 그 논리의 결과를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이제 첫번째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름으로 그의 논증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도의 의가 개인적으로 임한 축복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제 온 인류에게로 이 논리를 발전시키려고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임을 살펴보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유익의 결과를 아담에 의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의의 우월성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존스타트는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바울의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에 감탄하며 고대시, 그 19세기 주석가인데 고대시 말하는 수학적일 정도로 완전한 정확성을 그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을 잘 깎아 놓은 조각품과 같으며 혹은 주의 깊게 구성된 음악 작품에 비교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주의하여 보면 무엇인가 빠진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논리의 대조가 다 드러나지 않고 한쪽의 설명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에 의해서 뭐뭐한 것 같이 B에 의해서도 뭐뭐하리라 는대조전개가 아니고 A에 의해서 뭐뭐한 것 같이 하고서 그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리의 흐름으로 봐서 이 대조의 완성은 18절로 19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오게 되었는가를 단계적으로 소개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며 말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범주에 있게 되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담을 언급하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로말미암마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와 사망의 원인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면서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그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연결시키고 사망까지 동일한 관계로 설정합니다. 바울은 어디서 이런 논리를 끌고 왔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론이 잘못, 저, 달라집니다. 바울은 구약 사상에서 그, 그, 대제사장이나 만물, 장자, 아브라함의 11조,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결과 <웃음> 등등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이하여 이러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의 그 어떤 노, 논의를 펴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그 어떤 변증의 틀을 가지고 어 이런 논의를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토의 개시에서 이런 사상을 알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가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분명 아닌 것입니다. 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루스는 브 본절의 구조와 그 사상이 고린도 후소 5장 14절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그리도의 죽음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후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데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속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후, 모든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그 믿음 안에 포함되었다는 이론이 성립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아담이 인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13절로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바울이 율법을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율법의 역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율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증거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율법의 위치가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되어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속적인 조치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밝은 대낮으로 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은 이 세상의 공개적인 죄의 분량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더욱 교묘한 죄악을 착상하게 한다는 하 것입니다. 이미 존재한 죄의 원리를 더욱 완전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사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며 그것은 인류 아담의 인류 대표적인 행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죄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적인 형벌적 측면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말미에 아담과 그리토와의 관계가 유사관계가 아닌 대조관계이지만 원리적으로 같다는 의미로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트위포스라는 헬라우인데요. 그 다가서 말씀드렸지만 전범 모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고린도 음. 음. 뭐 전서 15장 그 45절 47절도 그 같은 원리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그리토의 대표성의 유추에 찬성을 도출하는 논증을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토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리든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온 인류의 죽음이 단 하나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그보다 더 월등하게 능력적으로 발휘되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에서 5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담의 범죄의 효과보다 월등한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을 증거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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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도의 사역이 인간의 손조가 받은 것과 같은 감찰하심 하에서 인간을 무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아담의 범죄가 주는 영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인간이 상실한 것,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있을 때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곰짝 못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서 이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신행을 할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망의 왕로로 사는 세상에 이제는. 의의를 발휘하고 의의의 그 전가를 그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면 구차하게 죄 짓는 일에 핑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의 인도 아래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 시민임을 증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고, 핑계를 대지 않는다. 나, 아이할수 없어, 그거. 그렇게 아니야. 뭐, 환경적인 핑계, 육신적인 핑계, 그 외에 뭐, 조상적인 핑계, 뭐, 사단적인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두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능력, 더욱 그것을 죄가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더욱 의의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걸 분명하게 그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메이면서, 죄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러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살아가면, 이건 진짜 기만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결정적인 때 대마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거죠. 바울은 이어 이제 12절에서 제시한 내용을 18절 이하에서 완성합니다. 아까, 뭐뭐한것 같이, 뭐뭐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뭐뭐한것 같이 해놓고 설명을 하고, 뭐뭐 하리라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정죄를 가져왔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3절에서 말한 율법의 기능적인 역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은혜의 부여함을 위해 부차적으로 가입된 이름을 나타냅니다.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음, 생명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까지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1장 16절 17절에 선언했잖아요. 그그 그 의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를 덧입으면서 의인된다. 그런데 그냥 어, 그럴 것이다 하고 추론만 한게 아니고 그 능력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에서 탄식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보에 간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안전하고 완전한 것을 6장에서 8장까지 그걸 누려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6장에서 그리토와의 연합을 얘기하고요. 7장에서 갈등을 얘기하고 8장에서 그 완전한 구원을 안전하게 누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 죄인인데, 죄그 복음을 믿는다는게 말이죠. 믿는다는게 그런 능력이 오는거지, 그냥 안 믿어지는걸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다고 해놓고, 살진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 음. 음.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한 것까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왕노릇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의를힘입은 사람이잖아요. 왕은 종로로 타는 것하고는 다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주인의 권세 안에 시키는 대로. 근데 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토와 연합된 자로서의 왕으로서 역임을 받아서 왕으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토의 순종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죄의 특성과 의의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였으나 그리토는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범죄한 결과로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비참함의 상태의 과정과 그리토의 의의 한 행동으로 전가된 의의 상태의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타락의 깊이와 하나님의 자비의 높이를 대조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의 전각과정을 어, 어, 봅니다. 아담은 금지된 어,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된 것입니다.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가정교회로서 그 실질을 나누었어야 했음에도 그만 자기의 행복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스릴 목적으로 이런 아담의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본래의 의를 잃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영육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죄가 자연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토의 의의 한 행동으로 그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 나타났다는 사실도 웨스미스터 고백서 해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토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신 물,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주입과는 완전히 다른, 간주한, 선언, 여겨준다는 거죠. 의롭다고.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와 그의 만족한 속상을 그들에 게전가 시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인간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고 살아갈 방도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다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살아났음을 입증해 보라고 그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서 결과적인 산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참으로 그리도에 의해하는 행동은 아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의해 언약에 종속, 종속돼서 그, 그 애굽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버려졌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2절에 나옵니다. <웃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 믿을 자는 예정으로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한 행동을 무시하는 태도 의의한 행동의 그 능력과 지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걸 누리지도 않으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출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택되어 하나님의 의의 정가를 덧입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연합되어 자기 부정과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 받 받아서 교회 회원으로 받을 때 이걸 이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저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의의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인쳐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안에 성신으로 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알고 물세례를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뀐 행동을 보이는 것이며 상전이 바뀐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상전이 바뀌었어. 권세자가 바뀌었다. 사단과 육신과 세상의 그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의원 하나님 영의 권세 아래 노익게 된거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나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안에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논증하고 있는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주신 의의 선물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 완전하며 확실함.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그분이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의의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으므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뭐, 그,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또 받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 이세상다 줘도 안 바꿀 거죠. 이, 이거를 알면 다 팔고 이걸 사는 거잖아요. 진주장사다 팔고 이걸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라도 성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에베소스 사장 13절에 나온 내용인데. <웃음> 그래서 자라가야죠. 교회 아로도 자라가는거죠.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어린아이의 젖먹는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 얽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토의 의의를 던입은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보아에 눈이 어두워 보배로운 참신앙을 던져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내 목숨 을다 드려도 사실은 갚을 수가 없는 걸 아니까 기꺼이 드리는 거죠.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벌 됐는데 지금은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존재로서 그 능력을 힘입은 존재로서 기꺼이 들어가다 정확한 의의 도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분레에서 벗어나 참자유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여곡절은 있을, 있죠.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함몰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거기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의의 병기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받았잖아요. 내가 의의 변기가 됐어요. 의의를 소유한데 그치지 않고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셨어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바울과 같이 정확한 논리와 그의 합당한 정서를 가지고 온전한 고백을 하고 그 나라의 소속민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두삼의 겨울이 되면 안 돼. 요 바울은 우리가 그, 그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였어요. 참으로 말씀에 의한 실천적인 생동력이 없으면 들은 말씀조차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냥 뭐 길가밭이 뭐막다 빼앗겼잖아요. 예?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자기 생명에, 자기 삶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죠. 뭐 걸릴때 다 걸려서 넘어져 예? 타협할 때다 타협하고 넘어져 그리고 그 어떻게 의의를 힘입은 자라고 말하죠.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그 의의를 힘입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있어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게 살매 메어 있는 사람은 매어 있는 짓만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고,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뭐 우리 죽음을 요구해도요, 우리는 지혜롭게 진짜, 의의를 증거하는 의의 전파자가 돼. 의의 전파자가 생활로. 음, 말, 말만 관념, 말로만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세상에, 매, 세상에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걸다 내려놓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안전 보장을 받은 자로도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얀네와 얀부레 같이 대고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능력을 힘입은 자는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누추하게, 이 땅에서 비루하게, 타협하고, 그 신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토의 의의를 던입은 자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